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스타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진현두입니다. 오늘은 자연어 처리 ML 모델을 활용한 이커머스 e 문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 사개와 부딪혔던 챌린지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AWS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카오 스타일과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1, 20대 여성분들은 지그재그라는 패션 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카카오 스타일입니다 남성분들이라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여성 쇼핑몰들을 모아서 통합 결제가 가능하게 만든 개인화된 쇼핑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무신사 서비스랑 조금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어 처리 분야를 전공했고요. 어, 2년차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올 5월에 카카오 스타일에 합류하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 발표 중간중간 뭐 넘어가 생략한 부분이나 설명이 조금 부, 불친절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언제든 제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발표 순서는 왜 SageMaker를 써야 하는가 입니다. 어, SageMaker가 왜 필요하고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알아보기 이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5단계로 표현해봤습니다. 첫번째로 우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적재하고 라벨링이 필요한 문제라면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전처리도 수행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상품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뭐 일반적으로는 구매 기록을 이용해서 어떤 랭킹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혹은 상품들로부터 어떤 피처를 추출해서 어, 상품 피처들 매트릭스를 만들겠죠. 그래서 구매한 상품과 가장 가까운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법 이럴 때는 그 상품 피처들의 디스턴스를 잘 계산하는 게 어떤 분석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의 문제를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테스크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할 때 특히 GPU를 사용하는 경우에 CUDA 버전은 몇이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뭐 CU DNN 버전은 몇이고 GPU 드라이버 버전, 뭐 라이브러리 버전 등등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을 학습하고 어, 최적의 성능을 내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서비스에 배포하게 되겠죠. 아마존 s 이 g 메이커는 이런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와줍니다. Ground t 를 통해서 데이터 라벨링을 빠르고 편리하게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프로세서를 통해서 전처리를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개발 환경을 d o 이미지를 통해서 정말 쉽게 클릭 몇 번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이제 GPU를 여러 대 사용하는 분산 학습 환경도 이제 도커 이미지를 통해서 정말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역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모, 모델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뭐 실시간으로 인퍼런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배치 단위로 할 것인지 그럼 배치 단위로 할 거면 배치 주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모델을 개발할 때는 뭐 하루에 10번 인퍼런스를 요청을 했는데 사용자가 늘어서 100번 인퍼런스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서버 용량을 바꿔야 한다. 그럴 때에도 배포 서버의 인스턴스 타임만 변경해주면 뭐 쉽게 서버를 증설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이커메를 사용하면서 특히 이번에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 중 하나가 개발 환경 구축과 관리입니다. 이제 GPU를 사용하는 모델을 다루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CUDA나 아니면은 뭐 CUDNN 그 GPU 드라이버 등등의 어떤 소위 말하는 궁합을 잘 맞춰서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뭐 지원되지 않는 CUDA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CUDA가 어떤 이유로 업데이트 되어서 버전이 맞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제 쿠 a 를 재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깔끔하게 재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SageMaker는 자체적으로 도커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한 클릭 몇 번만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다음은 SageMaker를 활용한 복잡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구축을 사계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쿠팡에 로켓 배송 서비스가 있고 SSG에는 쓱 배송이 있죠. 최근 커머스에 부는 큰 바람 중에 하나가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빠른 배송입니다. 저희 지그재그 서비스도 올 6월 지친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더 많은 유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집진배송을 이용해 본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리뷰 특히 빠른 배송과 관련된 긍정적인 리뷰를 추출해서 앱 내에 보여주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그에 맞는 문제를 데이터 관점에서 정의를 해야겠죠 요구사항은 총세가지였습니다첫 번째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뷰를 추출할 것두 번째, 특정 키워드 이제 여기서는 빠르다 라는 키워드인데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리뷰를 추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하다면 문장 내에 빠르다와 관련된 표현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리뷰 추출의 경우 별점이 높은 리뷰를 긍정적인 리뷰라고 정의하고 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해결을 하고 어, 특정 키워드 같은 경우는 워드 임베딩과 유사도를 사용해서 키워드가 포함된 리뷰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 내 하이라이트의 경우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토큰별 임포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대회에서 이번 테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처리입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리뷰를 보시면 위쪽에 토크나이저는 지그재그 내에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 학습한 토크나이저입니다. 인스타, 미디움과 같은 커머스 환경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나 줄임말들을 잘 분리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토크나이저는 코엔엘파이에서 사전에 학습된 토크나이저를 가지고 어, 토크나이, 토큰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인스타라는 단어를 인과스타로 분해하거나 미디움이라는 단어를 미와 듀민대로 분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맞춤법이, 맞춤법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줄임말이 많은 리뷰 데이터의 특징 그리고 커머스 환경에서 자주 쓰이는 미디움, 셔링과 같은 어, 특별한 단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크나이저를 새로 학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학습한 토크나이저를 가지고 코퍼스를 토큰화 해준 이후에 패스트 텍스트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각 토큰의 임베딩과 키워드 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고 일정 셀시홀드 이상의 유사도를 가진 토큰이 있다. 그러면 해당 문장의 라벨은 1 없으면 0으로 라벨링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예시 리뷰의 경우 토큰 중에 빨리 왓이라는 토큰이 빠르다 라는 키워드가, 키워드와 유사도가 0.837 정도로 꽤 이제 유사한 토큰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배송도 빠르게 왔고, 생각했던 디자인이나 사이즈도 그대로 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리뷰는 빠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라벨 1로 라벨링이 되고, 뭐, 기본 이너로 입기 좋네요. 아니면 엄청 자주 입을 것 같네요 같은 리뷰들은 빠르다 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라벨이 0으로 라벨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하이라이트 모델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결과만 먼저 보면 리뷰 내에서 빠르다 와 관련된 키워드에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사용자가 보기에 빠르다 와 관련된 표현을 하이라이트 해준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굳이 키워드를 바로 하이라이트 하지 않고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또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그걸 해석해주는 어떤 익스플레이너 모델을 학습 붙인 이유는 이제 모델이 키워드 유무 뿐 아니라 빠른 배송과 관련된 주변 표현들 혹은,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학습하도록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 근데 데이터셋이 모두 이제 지그재그 상품 리뷰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빠르다와 함께 쓰이는 주변 표현들을 굳이 뭐, 모델이 학습하지 않아도 이제 모델이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어,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다와 관련된 표현이 있으면서 어, 커머스와 관련 없는 리뷰를 데이터셋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추가하면 이제 모델은 빠르다 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어도 그 외에 뭐 배송 혹은 발송 등 이제 빠른 배송과 관련된 다른 표현이 함께 있어야 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데이터셋은 네이버에 재직 중이신 이준범님께서 공개한 k c 버트 데이터셋입니다. 이건 이제 네이버 뉴스 댓글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샘플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 뭐 이런 해명은 빨리도 하시네요. 자영업자들 더 빨리 뭐 도산했겠지와 같이 빠르다와 관련된 뉴스 댓글들은 1, 지금 여기서는 지금 1로 레벨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유사 키워드 검출 프로세스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키워드가 있는 애들을 이 1로 지금 예시로는 레벨링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예시에서 0로 라벨링 된 애들은 버리고 1로 라벨링 된 애들만 추려서 앞서 구축했던 커머스 데이터셋에 0 라벨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실제로 학습하는 데이터셋에서는 1라벨은 지구제그 리뷰 중에서 빠르, 빠르다와 관련된 리뷰들만 1라벨이 되고 어, 0라벨은 지그재그 리뷰 중에서 빠르다와 관련 없는 리뷰 그리고 네이버 뉴스, 데, 뉴스 댓글에서 빠르다와 관련 있는 리뷰가 0라벨이 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학습하니까 빠르다 뿐 아니라 뭐 배송이라는 단어에도, 애, 단어에도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하이라이트 모델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어텐션 뭐, 웨이스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하고 이 모델을 설명하는 툴을 같이 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 이때 모델을 설명하는 툴로는 이제 라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이 라임이라는 툴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 모델을 설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입력값에서 어, 피처를 랜덤하게 지우고 모델이 예측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어, 강아지 한번 이미지를 한번 예시로 살펴보면 강아지가 기타를 치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에서 랜덤하게 부분 부분을 잘라내고 예측하게 했을 때 어, 어떤 부분을 잘라냈을 때에는 아웃풋 프로별리티가 크게 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럴 때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모델을 설명합니다. 예시에서 두번째 사진은 일렉트릭 기차라는 라벨로 예측할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어쿠스틱 기타, 네번째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강아지 종인데요 강아지로 예측할때 중요하게 사용된 부분을 하이라이트한 것입니다. 이제 텍스트에서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제 예시로 가지고 온 것은 지난 2018년에 넥슨 개발자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 이 채팅이 욕설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이미지랑 똑같이 텍스트 내에서 토큰을 몇 개씩 빼보고 어떤 토큰이 욕설임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됐는지 가중치를 주게 되는 방식으로 어,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긍부정 분류모델 학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그재그 유저들에게 직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공유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되는 리뷰 내에 부정적인 리뷰 내용이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어 뱃살 잘 가려주고 얇아서 시원해요 배송도 진짜 빨라요 이제 이런 리뷰는 사용자에게 공유됐을 때 사용자가 아뭐 좋은 상품이구나 라고 이제 긍정적인 감정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린넨이라 접힌 자국이 있네요 혹은 어 가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석유 냄새 나요 이런 리뷰들은 긍정적인 피드백만 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뷰들이 공유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리뷰를 필터링 해주는 장치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리뷰의 긍부정을 분류하는 분류 모델을 학습을 했고 이 모델이 어, 긍정적인 리뷰라고 예측하는 리뷰만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리뷰가 짧은 리뷰도 있겠지만 여러 문장으로 된긴 리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 리뷰를 보시면 어, 대만족이에요 다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어, 촉감도 좋고 색상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리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마지막에 배송만 좀더 빠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나 모델이 판단하기에도 그래 긍정적인 리뷰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분류 모델의 아웃풋 프로버버리티를 슬래시홀드를 아무리 높게 잡고 예측을 해도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통해서 리뷰를 문장 단위로 나눠주고 각 문장별로 분부적 내용이 있는지를 스페시피케이션 하도록 해서 이제 리뷰 내에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어, 문장이 없도록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전처리 단계와 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벌써 좀이 파이프라인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 어떤 챌린지들이 있, 있었는지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키워드 유무를 판별하는 모델과 긍부정 모델을 분류하는 모델 이두 가지를 학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뭐그 외에도 센텐스를 나눠주는 모델도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디스트벌트 모델의 경우 학습할 때 대용량의 GPU로 학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배포 시에는 그좀 작은 용량의 GPU를 통해서 컴퓨팅 비용의 예, 낭비를 조금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처리 파이프라인의 경우 이제 뭐 TFIDF 매트릭스나 아니면 토크나이,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 학습된 데이터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과정에서 사용된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인퍼런스 할 때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어,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도 어디엔가 저장하고 모델 웨이트와 똑같이 어딘가 저장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의뢰 발생하는 뭐 예상치 못한 에러 혹은 뭐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코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모델 모니터링과 모델 버전 관리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챌린지들을 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도커를 사용해서 비교적 쉽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전체 피,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도커 커스텀 이, 이미지를 통해서 구성하고 s a g e m a k 를 통해 모델 학습과 관리, 그리고 에러 로깅과 배포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라이브러리들이나 뭐 패스트 텍스트, 파이토치 등 전체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커 이미지를 통해서 구축하고 어, 이 이미지를 AWS ECR에 올려서 버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에서는 ECR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 S3에 접재되어 있거나, 아테나 쿼리의 결과 테이블을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해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제 마찬가지로, ECR에 있는 이미지를 띄워서, 어, S3에 저장된, 어, 학습된 모델, S, 이제 트레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S3에 모델이 저장이 되는데, 인퍼런스 할때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엔드포인트 형태로 띄워서 배포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커스텀 도커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도커 파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GPU를 사용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의 경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뭐 CUDA나 GPU 드라이버 버전 관리들을 서, 뭐,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면서 설치하는 과정이 상당히 고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런 필요한 것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첫 번째 어, 주석 보시면 아래 도커 허브에서 필요한 버전을 운영체제별로 제공해 주고 있어서. 이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도커 이미지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WS GitHub에서도 뭐 글루온이나 MXNet, 그리고 물론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것도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도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커 이미지를 구축을 해놨고요. 그래서, 어, 두 번째 주석으로 되어 있는 GitHub 들어가시면, 어, AWS에서, 아마존에서 구축해 놓은 도커 이미지도, 어, 바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CUDA는 11.1 버전에 CUDNN 8 버전이 설치된 우분투 18.04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뭐, 트랜스포머즈나 아니면은 뭐, 라임과 같은 라이브러리들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디렉토리 구조를 나타내, 어, 그림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이제 도커 파일이 있고 이미지 빌드와 ECR 푸시 등을 수행하는 즉 빌드 인 푸시라는 스크립트가 있고 그리고 decision trees라고 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안에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를 코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트레인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확장자명이 .py가 아니라 어 아니라서 이제 인터프리터를 파이썬으로 초절에 보시면 인터프리터를 파이썬으로 명시를 해주셨는데 하,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CG 메이커에서 모델을 학습할 때이 트레인 스크립트를 보커 엔트리 포인트로 찔러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트레인 다 파이가 아니라 트레인이라고 스크립트를 하고 인터프리터를 명시해 준 겁니다. 코드를 보시면 프린틱스로 프리, 뭐 OPTML 디렉토리가 있고, 파이 디렉토리에 뭐 인풋 패스, 아니면 뭐 모델 패스, 아니면 뭐 파라미터 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약속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인풋 패스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로, 그리고 뭐 모델 패스는 학습된 모델이 저장되는 위치, 그리고 파라미터 패스는 여러 모델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저장되는 패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패스만 잘 지키면 뭐 어떤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하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코드를 보시면 인풋 패스에서 학습 데이터 세트를 불러오고 파라미터 패스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불러온 뒤에 전처리와 모델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어,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정해진 모델 패스에 저장하면 학습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챌린지 중에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학습과 인퍼런스 시에 어,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모델을 저장할 때 어, 전처리 파이프라인도 이 모델과 같이 웨이스로, 아, 리스트로 묶어서 피클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 이제 인퍼런스 할 때도 리스트 형태로 피클, 피클 파일을 읽어와서 전처리 파이프라인과 모델을 그대로 읽어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는 이제 뭐 수도 코드 형태로 좀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토큰 하나 문장 나누는 과정들이 들어지고 모델 학습할 때 이제 두 가지 모델을 학습을 해서 어 하나의 뭐 리스트로 묶어도 되고요 하나의 어떤 파이썬 객체로 피클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배포는 서브스 서브 스크립트를 이제 엔드 포인트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서브 스크립트는 어 프레딕터 더파일를 불러와서 이제 플라스크 앱 형태로 띄우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프레딕터 더 파일 스크립트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패스에서 학습, 학습된 모델을 불러오는 메서드랑 그다음에 프레딕션에 필요한 두 가지 메서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메서드로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한 가지만 사용하셔도 되고, 어, 저는 이제 금부정 리뷰를 분류하는 메소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키워드 유무와 주요 표현을 하이라이트하는 메소드가 필요해서 이두 가지를 각각 따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모델 인퍼런스가 일어나는 곳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펑션입니다. 이 플러스크를 통해서 인풋 데이터를 받고요 그래서 이때 인풋 데이터 타입이 뭐, CSV인지, 혹은 JSON인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CSV 타입만 보겠습니다. 일단, 이 CSV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더스를 통해서 쉽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은 데이터셋을 앞, 앞서서 학습한 두 가지 분류 모델로 프리딕션 하고, 이두 모델, 모델의 결과를 종합해서 어, 부정적인 내용이 없으면서 배송과 관련된 긍정적인 리뷰만 골라서 해당 표현을 하이라이트한 이후에 결과 값을 리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 도커 이미지 내에 학습과 배포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고 ECR로 이미지를 푸시합니다. 그리고 SageMaker에서는 세이지메이커에서,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S3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로 혹은 뭐 아테나 쿼리 테이블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습된 모델 객체도 S3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포 단계에서는 이제 역시 e CR에 있는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S3에 저, 저장되어 있는 모델 객체를 불러온 이후에 플라스크 웹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X 3에그 이때 X 3에 저장되는 이제 모델 개체를 뭐 모델 웨이트를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체크포인트로 저장 하거나 아니면 모델 자체를 그냥 피클로 저장하거나 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처리 파이프라인과 두 모델을 같이 저장해서 하나의 버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의 조합 단위로 버전 관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조합하는 그리고 이제 모델을 배포하는 엔드포인트는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계속 로그를 찍어주기 때문에 디버깅을 할 때도 뭐 언제, 뭐 어디, 어떤 코드의 어떤 부분에서 무슨 에러가 났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배포의 각 단계마다 이제 컴퓨팅 인스턴스 타입을 다르게 지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서는 큰 용량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배포 단계에서는 배포 형태와 규모에 맞는 인스턴스를 선택함으로써 어, 불필요한 리소스, 리소스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간 내서 발표 함께 해주신 분들 어, 감사합니다.